눈 본적 두 번이 자기 못친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맑게 파누질 만하고 왔잖아. 어머니 손목을 힘이 끼고 여잡더니 마지막 가는 길이 최후의 우연이었다 어머니. 난 가요. 제가 지금 뭐좀모랜기끼 먹지 않더니 군소리 하는구나. 아가 정신 차려라. 아이고 어머니도 답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줏더니 만분칠이라도 갓졌더니 저는 가요, 아닐까요? 가요. 아버지 약지에 갔다 보시는 것도 못 보고 간단 말씀이 윗말이요. 어머니 손목을 힘 있게 잡고 뜻, 뜻, 뜻결을 울더니. 사람 죽을 냄긴 분한 없이 죽어 이 세상을 연결하고 마는데, 배배 어머니 입을 막씌어 놓고 문밖에 나서 선우사를 생각하고 서둘 때면 배배 아버지, 원님 지나간다면 아팔 분다고 약체비나 지게 하고 투드럭거리면든떻게잡대까 차나 붙대다 들어가하오 흔들러보니 아리웨이가 빡! 바닥 얘가 왜장작벽길 먹었나? 통태찜을 했나 왜모냐 졸미 딸이 굳은 떡장 모냥으로되서니 아가 일어나거라 이불 벗겨 보니 참든듯이 죽어진 패배 아버지 어찌 감히 기든 이불 가지고 혼소가 비죽이든 비주, 치웠던 약을 문받와르르르르르내던지더니우루욱구달려들더다하듯신태들로와르 구이 어집더니 방송 태고우둥우는디 사람이 우리민 넘어 겨집해내면 남이 숨볼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울겠다내딸배뱅가 죽단 마디 귀 마디니 네나 죽고 나서라지면 우리 집안을 바로 될걸 구인 여보시 영감 바로 되지 않았어요? 기해 죽고 영감 살았으니. <웃음> 총망 중에었고구르지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죽고 저 사라지 우리 집안은 바 부인은 태범하던모녀 했다 여보시 영감. 사자는 물가부생으로 죽은 자식 다 싫어 나 아버지 우지 마십시다. 위안줄리 말미 그리니. 너무 그러지 말고 장사나 훌륭하게 해 줍시다. 돈은 드었다 무엇이 됐습니까? 부인 마음대로아구려난 아무것도 모르고